계산 결과 2 m m 림을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왼쪽 리플은한 번씩 조이고 반대쪽 리플은한 번씩 풀어서 림의 위치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스포크의 장력 변화 없이이동이 가능합니다. 작업 전 스포크에 이름표를 붙여서 시작과 끝 위치를 체크하고 지켜 주셔야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에 간격이 없습니다. 양쪽 사이드 측정 거리 간격이 간다면 완벽하게 림은 중앙에 위치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클릭과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빌란트의 닥터로드였습니다.